한 총리, 새벽 버스 타는 겉모습 말고 노회찬 의원의 6411 정신을 배우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6번 첫 차를 탔다고 합니다. 주로 강남 도심 지역 빌딩,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새벽 만원 버스입니다. 이는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언급하신 6411 버스를 떠오르게 합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소외된 사람들, 투명인간들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며 언급해 민생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진 버스입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총리는 새벽 첫 차를 타도 촉박한 시간 때문에 근무지까지 뛰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민원에 새벽 4시 5분 첫 차를 3시 50분까지 당겨 운행하도록 역할을 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노동자가 새벽 5시 5분 차를 타도 시간에 쫓겨 일해야 하는 것이 그저 더 빨리 운행되는 버스가 없어서입니까? 노동자가 부지런히 일해도 빚이 늘어나는 사회라면 그것은 노동자가 더 많이 더 길게 일하지 않아서입니까? 더 빨리 운행되는 버스를 타고 더긴 시간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바람이지 총리의 미담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총리는 새벽 첫차 6411버스 146번 버스를 타는 겉모습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고도해찬 의원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진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며 범죄자 취급하고 장시간 노동과 노동위원화를 노동개혁이라고 우기면서 새벽버스 타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악어의 눈물일 뿐입니다. 법인세 등 부자감세로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에게 복지지원을 몰아주면서 서민과 노동자들로부터 멀어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처차의 노동자들에게 말로만 공감하는 척하는 것은 쇼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쇼 그만두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땀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는 일을 하십시오. 정책은 거꾸로 가는데 쇼만 하는 것은 대통령 하나로도 족합니다. 이상입니다.